요즘 봄과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국에 좋은 소식도 들리면서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1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으로 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투자 때문에 전세세입자들이 밤잠을 설치는 상황도 어지고 현재 미분양 판매 할인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40%, 50% 할인을 해준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많은 회원분들이 투자카페나 다양한 카페 밴드에서 확인을 했는 내용도 저한테도 알려주시는데 일단 50%다 40%다 일적으로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는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화만 받았다 문자만 받았다 보다는 실제 그 양반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는지 어차피 저하고 미분양 판매 때문에 얘기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서류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묘하게 정말 의문 나는 것이 있다면 은저한테연를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실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들은 실제 모든 근거자료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얘기만 듣고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근거자료는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런 근거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주변에 지인들이 좀 많아서 관계자들에게 많이 확인을 했는 사항들을 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모든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파트 시행을 했는 뭐 시행사 대표나 아니면 시행사나 건설사의 관계자들의 간부급들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행사, 소위 말해서 시행사 밑에 대행사는 시행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이니 반부급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아는 부분들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아파트가 30% 분양이 되었다, 50% 분양이 되었다, 뭐 70% 분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이상이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회원방에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이제 팩트를 얘기한다면 일체7 8 0를 넘지 못하는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70%를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원이 구독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하려고 하는 회원이 최소 지금 120명 정도 되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또 따로 몇십 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은 제가 어느 정도 공급을 만들어내고, 다른 쪽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거기서 100명 정도 만들어낸다면, 소위 말해서, 미분양이 50%가 났든 40%가 났든 7, 80%만 넘기게 되면, 소위 말해서, 100코티 이상의 진행 상태를 만들어낼 것이고,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D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여기도 2년, 3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원분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지인분들도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마찬가지 1군 업체의 브랜드 현재 70%를 넘지 못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분하고 틀리게 관별 금액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미분양이 뭐 10세대, 20세대 미분양으로 해서 기존의 분양을 다 하고 결격사유로 재개 나 낳는 아파트들을 구입할 때는 사실 로얄층 위주로 많이 뽑아놨지만 오리지널 미분양 상황에서는 저층, 중층, 상층, 로얄층 관계없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층이나 중층, 로얄층 위주로는 구간별 금액 차이가 1, 2천만원, 2, 3천만원 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혼자 주체로 진행을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현제 많이 미분양이 나있기 때문에 인원 확보 때문에 다른 관계자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승구의 미분양 할인 판매를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승구의 미분양 판매는 예전에 벌써 진행을 한번 했었고 지가 진행을 했는 것이 아니라 행사 관계들 자체에서 한 10개 정도 나왔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대부분 할인을 해서 소진이 되었고 중국 마찬가지 대부분 할인 판매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두개 정도 세개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현재는 달수구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브랜드는 일군브랜드입니다더 자세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회원방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체크를 위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지는 예전과 비슷한 프로테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약 40% 가까이 할인 분양했죠. 그렇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단지 예전하고 지금은 틀리다면 청수별, 구간별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계약을 해야 안전할 수 있다. 지금 여기저기 제가 전화를 받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고 부동산에서 서류도 가지고 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수수료만 먹고 빠지겠다는 얘기예요근데 그런 부동산들도 결국 그거 터지면 부동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도 손해를 보고 제3자들도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고 위조된 서류만 아니라면 서류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튼 제가 미분양 할인판매 때문에 다양하게 전화를 많이 받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40%, 50% 소위 말해서 10%, 20%는 의미가 없습니다. 솔수성구에 준공이 끝난 아파트가 25% 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매금액이 분양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25% 할인을 해줘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10억 11억의 아파트에 20% 30% 해줘도 7억대고 제가 진행하는 미분야 할인 판매는 7억대에서 5억대 거기서 40%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40%가 될지 45%가 될지 35%가 될지 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현금이 적어도 2억 5천에서 3억이 있어야 됩니다.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인내넷이나 예전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조건 전화해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 미분양 할인 판매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그런데 50% 할인을 한다. 2억 5천에 구입을 하는데 2억 5천 중에서 5천만원 계약금 내고 나머지 중도금 넣으면 안 돼요.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 대출로 처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전화해서 묻지 마시고 창을 참고하시거나 예전 인터넷을 확인해서 뉴스를 확인해서 좀더 체크해 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묻는 분들 중에서는 계약을 했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도 신뢰를 안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댓글에 참여 의사를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체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매수의향서까지 있어야 된다. 매수의향서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다 나오죠. 좀큰 거래에 부동산 거래를 할때매수의향서를 작성하는데 단체로 하지 않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티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 이상 정도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할인을 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금액은 3억 초중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